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기초상에 나오는 받침없는 히읗단어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제 소리를 듣고 같이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하, 마. 하, 마. 하-마 하-마 하마 호수, 호수, 호수. 휴지, 휴지, 휴지. 하프, 하프, 하프. 호두, 호두, 호두. 혀, 혀, 혀. 후추, 후추, 후추. 호루라기, 허수아비, 허수아비, 호미, 호미, 호미. 이번에는 한글을 보고 읽어보신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저를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수, 호수, 하프, 하프, 호루라기, 호루라기. 호미, 호미, 혀, 혀, 후추, 후추. 휴지, 휴지. 하마, 하마. 호두, 호두. 허수아비, 허수아비.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받침 없는 히읗 단어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세요. 감사합니다.